영상의 시작은 백몬 레벨 5 2를 재방문한 살아남은 방향자의 시선을 보여주며 시간은 더 퍼너가 끝난 시점인 2020년 9월 7일의 늦은 저녁으로 확인됩니다. <웃음> 시선을 돌린 방향자는 파티후와 마주치게 되고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피해 황업피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향하게 되지만 잠시 동안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방랑사는 목숨을 잃은 파티쿠커들을 보게 되고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죽어있는 파티쿠퍼와 파티고어를 뒤로하고 들어간 오덤 룸이라고 불렸던 교실에는 파티고어가 승리의 표식으로 남긴 The War i 라는 문구가 눈을 사로잡았으며 영상은 칠판을 비춘 것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아무래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단한 명의 희생자는 이 영상을 남긴 방황자로 예상되며 이후의 행적은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Thank <laughs> you.